서울 와서 우리 여기 견성회우들하고 날마다 그림한 같이 있으니까 마음이 실시당 좀 떠요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에 걸쳐서 올라온 마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뭐올라오뭐 올라왔는가? 뭐 여러분 뭐 올라왔어요? 모릴 거야 알면은 그렇게 할 리가 없지 그치? 고지 근데 알면서 아 절대 안해요 이거는 사실은 그냥 미움이라고 하는 거지 고집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집은 내가 고집 부리는 줄 몰라. 절대 이해 안 해줄 거야. 이런 줄 몰라. 절대 이해 안 해줄 거야. 이 마음과 하나의 마음이 뭐죠? 반드시 해줄 거야. 반드시 해줄 거야. 그치? 응. 그러니까 이두 가지 마음이 같이 올라오는 거야. 같이. 그래서 이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고집이라고 이 고집을 다른 용어로 표현해 볼게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무조건 내 뜻대로만 하고 싶은 마음 근데 그게 올라와도 내 뜻대로 할 거야 이렇게 느껴지면 벌써 이 마음을 쓰지 말아야지 하고 꺾으니까 이게 따라가지 않아 근데 올라와도 올라온 줄 몰라요 왜? 너무 많이 버렸지 여러분이 내 뜻대로 하려면 고집이 올라올 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혼났고 어렸을 때부터 고집 부리면 혼났지 그치 그래서 그 마음 올라오면 맨날 버려서 못알아차려 그래서 그 마음이 올라올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논리예요. 사람들은 공부를 배웠잖아요. 현대인에서 이건 이러이러해서 해야 해.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빠지냐면 옳다고 해아 해. 고집부리면서 내가 꼭 맞다고 할때 이건 진짜 맞는 것 같아. 그건 맞는 게 아니라 고집이야.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야. 거기에 속기가 쉽죠. 이 느낌에. 왜 정말 내가 맞는 거 같아. 고집부린다는 느낌이 없고 내가 진짜 맞아 더군다나 그게 굉장히 대의적이고 되게 남한테 도움 주는 일이고 이런 거면 너무나 확신해 쳐서 이건 맞아 막 이러지 어제 낮에 이 제가 제 샌드위치를 먹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가서 샌드위치를 제가 딱 먹는 게 하나 한 가지야 스타벅스에서 에그 샌드위치를 먹어요 어디 저한테도망가네 자기 고집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시켰어 그랬더니 이제 갔더니 에그샌드위치 없는 거야. 이 그러니까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야. 하나님한테 물어봐라. 에그샌드위치 드실래나? 근데 저기가 안 물어봐. 그리고 그냥 단호박 샌드위치 사오라고 한 거야. 나 단호박 별로 안 좋아하는데. <웃음> 그래서 그걸 가져왔어. 그래서 에그가 없어서 이걸 사왔대. 그러면서 그래서 나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랬더니 엄가보고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혜나님이 지난번에 단호박 식혜 좋아해서 좋아하는 줄 알고 그냥 사오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짐 엉데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떴어 고집이 근데 그걸 못 알아차리니까 내 뜻대로 해야지 이래서 한게 아니라 모르니까 확 딸려가 버린 거야 나한테 묻지도 않고 혼자 머리 놀리로 그래 단호박 식혜를 좋아했어 그건 시혜니까 좋아했는데 그래서 어제 내가 이게 무슨 마음이 얘가 뭐가 떠서 근데 평소에는 또 안 물어볼 것까지 나한테 다 물어보고, 어, 헤라님 이거 드실 거예요? 안드실 거예요? 이랬던 아가거든. 음, 그, 그러니까 때는 모든 걸, 어, 나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순종하는 아가가, 원래 절대 순종하는 아가가 고집이 올라오면, 내 뜻대로 하고 싶어 고집을 세게 올라오죠. 그쵸? 근 본인도 못 알아차린 거야. 못 알아차리는 거 어때요? 계속 기침을 하네. 여러분 여기 전시회 와서, 전시해보고, 집에 가서 기침하고, 여기서도 기침 나고 하는 아기들은 반항심이야. 고집, 저항성,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고집. 그게 떴는데못 알아차려서 이렇게 속고집이 올라온 거예요. 음. 그렇게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이 올라왔을 때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이 절대 네말안 들어줄 거야 하면서 올라온 거예요. 근데 또저요번에 수행 비서가 빠가랑 뽀빠가랑 뽀빠거든. 뽀빠는 뭐가 올라왔냐면 집착이 올라온 거야. 무조건 엄마 뜻대로. 엄마 뜻이 뭘까? 맨날 눈이 이렇게 뜨고 날 졸졸 따라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달을 가리키면 내 손가락만 보고 달를안 보고 오직 해라 엄마한테 집착하는 근데 그걸 못 알아차려서 날마다 따라다니면서 해라 엄마가 뭐, 뭘, 뭘 원할까? 이 마음이 있느냐 해라 엄마가 뭘 원하는지 알까 모를까? 몰라 이 마음이 가리고 있잖아 이 마음만 없으면 보여 그냥 저절로 집중 안 해도 그냥 헤라님이 음, 눈치라는 거야. 그게 눈치가 없어져 집착이 뜨면 왜냐면 헤라 엄마가 뭘 할까 이 생각에 그 마음을 쳐다보냐고 이렇게 딱또 헤라 엄마가 뭘 원할까 이렇게 집착이 뜨면 그걸 쳐다봐 자기 마음을 나를 못 봐. 이게 내려가야 내가 보이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집착이 뜨잖아 잘 보이려고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이 원하는 거 모르게 돼. 눈치가 없어지. 게 자기 마음에 가려지지 자기 마음, 어떤 마음? 뭘 원할까, 저 사람이? 그 마음을 보잖아, 자기 마음 이게 사라져야 상대 마음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해엄마를 쳐다보는데 자기 마음을 보고 있는 거지 어떤 마음? 해엄마는뭐 원할까? 집착하는 해엄마한테 사랑받을 거야 어, 나해엄마 사랑 줄 거야 원하는 대로 해드려야지 이런 자기의 집착 그 마음을 쳐다보니까 나는 안 보여 내 마음이 안 보여 여러분이 그런 거야 그래서 누구한테 그렇게 잘 보이려고 할때 여러분 그렇게 실수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거 정작 못해주잖아 자기 마음을 알아차릴 때쭉 내려가요 그래서 엄마마 같은 경우는 똑같은 고집이지만 절대 이해 안 해줄 거야 이 마음이 있으니까 머리로는 다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고 어, 엉뚱한 거 사와서 내 마음을 이해 안 해주고 그치? 지 같은 경우는 아 엄마 원하는 것만 다 해줄 거야 이러는 다 해주겠다는 마음 그것도 고집에그 마음만 붙잡고 있는 거야 고집 부리면서 다 해줄 거야 이마. 그게 집착이죠, 그렇죠? 그걸 딱 붙잡으니까 자기 그마음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너무 자기가 절대 이해 안 해줄 거야. 또는 꼭 이해 줘야 돼, 다 해줘야 돼. 하나는 집착이라고, 하나는 거부감이라고 하죠. 이해 안 해줄. 그두 가지를 너무 붙들면 그걸 고집이라고 해요. 고집을 내려놓고 두 개를 자유롭게 써야 돼. 어떤 경우는 이해해주고, 어떤 경우는 이해 안 해주고. 어떤 경우는 이해해줘야 돼. 어, 해로 엄마가 먹고 싶다고 하는 건 이렇게 사다 주는 게이해해주 거고. 또, 내가 이렇게 잘 모르는 거는 알려주고, 내가 예를 들어 화장실을 가는데 딴 쪽으로 가. 그 이리 오세요. 해서 자기 고집을 부려서 딱 끌고 가줘야 되잖아. 근데 무조건 해로 엄마 뜻이 맞아. 그러니까 나는 엉뚱한 대로 가는데 따라오면 안 되지. 내가 화장실 모를 때는. 맞아, 안 맞아.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이 세상에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회로 엄마이 가장 둔한 부분이 길치야. 길치. 우리 XX가 제일 좋아하는 게 길을 잘 찾아. 근데 저 가도 이번에 뭐가 떴어. 그러니까 길을 제가 헤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떴구나. 그 길치가 올라오면 여러분 어때요? 어. 헤라 엄마를 따라오면 안 돼. 내 뜻대로 해주면 안 돼. 어, 이리 오세요, 헤라님. 거기로 가시면 안 돼요. 이러고 자기 고집대로. 나를 인도해줘야 되는 거고. 그치? 음 응. 대신에 내가 마음을 딱 지적할 때 헤라님이 제일 잘하는 게 뭐야? 여러분 마음 뜬거 보는 거. 그치? 꺾어. 이럴 때는 한 방에 꺾어줘야 되는 거. 그럴 때는 무조건 순서. 무조건 헤라 엄마 뜻대로야, 해 그때는. 그치? 근데 헤라님이 뭐잘 못하는 부분. 몇 가지 아주 둔한 부분이 있어. 그런 거는 그 둔한 부분은 왜 영채님이 나한테, 본래께서 나한테 줬냐 하면 사랑받으라고 내가 그런 게 있어야, 새는 부분이 있어야 제자들이 날 사랑해줘 그치? 그런 걸 도와줘 완벽해! 내가 길도 잘 찾고 아무도 필요 없네? 내가 혼자 다 잘해 다림질도 다 잘해 그런 건 O가가 왜 필요 있어? 그치? 내가 더 잘하는데 그런 건 부부는 사랑받으라고 준 거야 그런 거는 여러분의 뜻대로 그치? 음. 그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 나쁘다고 할거 없는 거야 그리고 또 절대 안 들어줄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이것도 쓸때쓸수 있으려면 인정하면 그렇게 쓰는 거예요 다 해줄 거야 이것도 너무 좋다고 집착할 필요 없는 거야 모든 걸 해줄 거야 하면 어, 혜란님이길못 찾는데 엉뚱한 대로 가도 그냥 무조건 혜란님 맞다고 따라올 거야? 이상하잖아 정명석인가 그 사람을 거기 교주처럼 받드는 사람은 무조건 그 사람이 맞다고 거기 간 거지 그치? 그럼 여자 허벅지 쓰다듬고 성폭행하는 데도 맞다는 거야 그게 구원일이야 그건 등신인 거지 딱 봐서 여러분이 그게 아닌 건 아닌 거지 그렇잖아 요그렇죠 근데 너무나 자기를 못 믿는 사람은 무조건 헤라님 맞다고 하면서 그냥 다 집착해서 길이 내가 엉뚱한 데 가도 그러면 따라올 거냐 그런 사람은 나한테 도움을 못 주지 그리고 엉뚱하게 해석해 내 말을 자기 관념으로 들으니까 또 무조건 자기가 무조건 맞다는 아이도 있어 미랑 박씨 미랑 박씨 말 절대 안 들어줘 내 말을 그냥 무조건 지가 맞대 정신 승리하면서 어 고집 부리고 있는데 고집 부리는 것도 몰라 왜? 자기 마음을 보세요 내가 무조건 맞다는 하 마음이 나쁘다고 다 버렸을 때그 마음 자체가 내 올라오면 그래서 고집부리인지도 모르고 그걸로 가. 또 나는 다 틀렸어. 음. 나는 다 틀렸어 하는 마음이 또 있어. 내 속에. 그러면 그 마음도 너무 두려우니까 다 버린 아기는. 그게 올라올 때 무조건 따라가. 사이비 교주한테 걸려 잘못하면. 알겠습니까?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제자 중에 저보다 잘하는 게 있으면 네가 낫다 하고 다 맡겨. 근데 자기가 더 잘하는 것도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돼? 요걸 요렇게 다닐까요? 길을 요렇게 갈까요? 물어보면 어떻게 돼? 각자 여러분 우리는 다 신이에요. 음. 자기가 신인 거를 안 사람이 나고 여러분 아직 그거를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을 뿐다 신성이야.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나보다 나은 점을 한 가지씩 이상은 다 가졌어요, 여러분. 그렇지? 그리고 여러분은 나한테 왜 왔느냐? 나보다 못한 점 하나는 다 인정해야 돼. 마음 보는 게 나보다 못해. 근데, 그걸 인정 안 하려면, 나한테 왜 왔냐고. 참네. 미련 박씨 아가들. 그게 있다 그러면, 이래. 눈이 동그랗게 동... 제가요? 아니, 지가 그렇게 마음을 더잘 알면, 나한테 왜 와. 지가 혼자 공부하든지. 웃기는 거지. 정신승리하면서. 그래서, 나보다 못한 점은 빨리빨리 빨리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이 모르는 여러분 마음도 내가 알려주잖아. 그치? 그거는 꺾고, 어떤 부분 여러분이 더잘 아는 건날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이렇게 가는 거야. 사람인 자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자꾸 깨달은 사람에 대해서 이런 게 있어. 무조건 깨달은 사람은 내가 다 맞다고 고집부를. 그건 사이비교주여 응? 지가 다 맞다고 생각하니까 여자 성폭해 놓고도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정신 승리하고 처장 빠져 있지. 그래갖고 그렇게 응? 종교 용먹이고 수행터 용먹이고 단체 용먹이고 앞장서서 그러고 있게 되는 거 잘못하면 이해됩니까? 어 네. 공부될수록 내가 잘하고 내가 못하는 걸 뚜렷이 알게 되고 어 남이 잘하고 못하는 것도 뚜렷이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걸할때내 뜻대로 해야 되겠다는 이 집착을 딱 들었어요. 돌파해 그걸 신념이란 거죠.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거는 완전히 다 내려놓고 완전히 순종해서 맡겨버려요. 그래서 우리 아기들이 더 잘하는 거는 제자가 오 어, 혜라님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뭐 그래? 그냥 맞게. 나보다 나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고집부리는애고 얼마나 이상한지 내 뜻대로 하는 애고도 못 써. 내가 더 잘하는 거는 내 뜻대로 해야 되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얘기할 때 따라가. 세상에. 관념을나면 얼마나 이상한 줄 알아. 주방에 이제 관념을나면 청산하러 주방 가서 이제 몸 수행을 좀시켜 봐. 그러면 한 3, 40년 요리한 사람이 요리한 사람이 달걀후라이를 어떻게 하는지 못하겠대. 자신이 없대. 말이 돼요.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렇게 올라와. 나를 못 믿어. 다니 네 뜻대로가 올라와. 나는 하나도 못하겠다. 그래갖고 20살 초반인 아가씨한테 물어봐. 그래서 너밥안 했니? 밥을 베테랑으로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렇게 올라가. 그러다가 이 아기가 어느 날, 어느 순간 여기 뒤적, 뒤집히면 내가 무조건 맞아. 난다할수 있어.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어, 하지도 못하는 거를 지가 할수 있다. 고집부렸어 엄청 이상하죠. 그 마음이 고집이 되게 센. 음. 아가 중에 하나가 그 미량박사. 그 고집이니까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다가 어느 날 지가 다 잘났대. 어, 이러고 있어. 그 마음이 얼마나 이상한 거야. 인정을 안 해줘서, 여러분의 속에 고집을 좀 보세요. 그 고집이 그거야. 내 뜻대로 하는 마음이 내가 무조건 맞다. 나는 무조건 틀린다. 하는 마음이 있거든? 근데 그 마음이 너무 두렵고, 수치스럽고,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다 버렸어. 인정하세요. 그래서 확실할 때는 내가 무조건 맞다. 이렇게 써야 되고, 확실하지 않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바뀌어야 되는 거야. 내가 뭐다 이불 대고 하면 더 잘못되는 거죠. 그쵸? 그 마음을 딱쓸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무조건 포기도 못하고 무조건 내 마음을 쓰지도 못하고 항상 갈등하고 어정쩡하고 극단에가 있는 아기는 내가 쓰지 않아야 될때 내가 맞다고 하면서 막 쓰고 남의 마음도 내 마음이고 내 마음도 남의 마음이야 내가 맞는 것도 맞다고 못하고 내가 틀렸는데 또 틀렸다고 안하고 무조건 맞다고 뒤집혀 버렸어그 인생이 그렇게 살았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이 되지 내말 이해됩니까? 이게 속고집이라는 거야 이걸 못알아차려 하도 버려갖고 그래서 그 마음을 인정하면 고집 부리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고집은 음. 올바르게 어 내가 확실할 때는 공부된 사람은 그거지 내가 이게 확실하면 세상이 다 아니라고 지금 나한테 웃기고 음. 있어 마음이 어딨어요 너는 무당이야 법사야 뭐 마음으로 현실을 창조해 웃기고 자빠졌네 정쟁이냐 그리고 어? 정치에서 무슨 마음이 필요해 싸워서 이겨야 되지? 야당을 꺾어야 돼, 무조건. 저것들을 갖다 싸워 이겨야 돼. 그래서 지지율이 어떻게 돼서 지금 폭락하고 있잖아. 마음을 인정을해서 세상이 다 마음을 부정하고 있어. 미친 세상이 돼서. 마음을 부정해서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 됐냐고. 어? 핵개발해갖고. 어, 그 돈으로다가 가난한 나라 다 먹여살렸어 봐 우리는 다 평화롭게 사는데 환경 다 파괴해서 동식물 다 멸종시키고 인간이랑 종족 하나 남아갖고 어? 그것도 잡아 먹어서 내가 우월하다 네가 우월하다 하면서 싸움 박질하고 핵 만들어서 이 으르렁거리고 있고 이 조그만 땅덩이가 반으로 갈라져서 북한과 우리나라 대치하는데 그것도 가슴이 아픈데 그것도 아픈 걸못 느끼고 나만에서도 어? 동서로 갈리고 위아래로 갈리더니 이제는 여당야당 여당 갈리고 정치인들 갈리는 거 보고 국민들이 맨날 저것들 또 싸운다고 욕하더니 요즘은 어때? 같이 싸우고 지랄하고 있고 이렇게 됐어 마음 인정 안 해서 응, 꼴값 달고 이렇게 살면서 뭘잘 살아 뭘 나한테 입을 대게 있어 나한테 오세요 이렇게 마음이 안 보고 사는 세상 잘났으면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는지 와서 얘기해봐 마음을 보고 사면람이 이렇게 사냐고 이렇게 안 살지 홍익인간 제세이야가 바로 우리 조상이 말했다 마음 세상인이데 그래서 이 세상 마음을 하나도 모르고 인정 안 하는 이 세상에 나 혼자 독풀자고처럼 버럭버럭 가고 있잖아 미친 여자 소리 들어가면서 무당봅사 사이비 소리 들어가면서 이렇게 할수 있는 힘이 뭐예요? 확신 마음을 내가 확실히 알고 아니까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온세상이 덤벼도 하는 거야 고집이에요 하지만 나는 이 고집을 알고 있어 모르고 쓸때 고집인 거야 확실하니까 쓰는 거야 내가 알고 쓴단 말이야 이 고집을 하지만 내가 모를 때는 나는 팍꺾고 어디 가서 뭘 배울 때 나는 쉽게 배워요왜 고집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쉽게 애기처럼 시키는 대로 그냥 해다 근데 여러분은 머리로 하려고 하는데 몸에서 고집이 올라오잖아 그치? 말을 안 듣네 나는 어디 가서 마사지 해도 말을 잘 들어 뼈도 확확확키 마사지 하는 사람이 그냥 바로 이게 얼굴 경락 마사지 해도 바로 바뀌어 말을 들으니까 몸이 그치? 음, 어디가서 목풀기 이렇게 노래 지도 저번에 받았는데 이렇게 잘 배운 사람 처음 봤대 왜? 그냥 무조건 애기처럼 시키는 대로 몸이 말을 들으니까 그렇죠? 음, 잘 굽히는 거야 내가 모를 때는 완전히 내가 없어 굽혀지고 그 사람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그래서 배우지요 금방 금방 배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몸과 마음이 변해야 하는 게이 공부거든 음, 여러분이 굽힐 때는 바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내 앞에서 마음에 대해서 너그 마음이 있어 하면 한 방에 받아들여야 돼안 느껴지네요 고집이야 안 느끼고 싶은 거지 맞잖아 안 느껴진다고 착각하는 거야 내가 있다면 있는 거지 내가 깨달았고 내가 마음을 여러분 보다 잘하는데 여러분이 더잘한다고 하면서 나는 안 느껴지는데 너무왜 그렇게 얘기하니 하면 나한테 왜 왔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아 있었군요 그 마음이 내가 몰랐군요 이래야 되는데 안 느껴져 아니 지가 다 느껴지면 깨달았지 지금 지가 느껴지겠냐고 그게 있다고 인정해야 그 다음에 느껴지는 법인데 없다고 자꾸 고집부리면서 그러니까 안 느껴지지 굽힐 줄을 몰라 고집부리면서 안 느껴진데 다 느껴지면 나한테 올 필요가 없지 다 느껴지면 뭐 내가 다 느끼는 사람이잖아 마음공부가다 됐는데 내가 왜 필요합니까 자기가 부족하고 내 앞에서 꺾어야 된다는 걸인정해하 고집부리는 거죠 어. 근데 또 여러분이 나보다 나은 건 확실하게 또 해줘야 돼. 여러분이, 어, 뭐, 요리 같은 거할때 나보다 잘해. 그러면, 아우, 라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넣으셔야 돼. 하는데, 이렇게 보고만 있어. 헤란님이 무조건 맞으니까 따라가야 돼. 이러면 잘못된 거지. 자기가 더 잘할 때는 얼른 알려줘. 그게 도와주는 거야. 인간은 누구나 나, 남보다 나은 점이 분명히 있고, 또 못한 점도 분명히 있어. 그걸 잘 인정하는 게 인공부예요. 그래서 나은 점은 남을 도와주라고 있는 거야. 사랑을 주라고 그 다음에 못한 점은 뭐예요? 남한테 사랑받으라고 도움받을 때 사랑받는 거지 그치? 어떤 완벽한 사람이 있으면 외로워서 못 살아 그렇않아 그리고 너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사랑을 못 받아 짐덩어리가 되지 그치? 하지만 여러분은 어른인 여러분은 한 가지는 다 있어 최소한 가지는 남을 도와주고 남보다 나은 점 최소한 가지는 남보다 못한 점이 꼭 있다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완벽한 사람 도움받고 사랑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인 거예요. 그걸 잘 써주는 게 마음공부된 사람이고 공부가 안 될수록 그거를 못 써. 이상하게 써. 그게 고집이에요. 나는 무조건 도움받고 남을 도와줄 수 없다. 나는 무조건 헤라님보다 못하다. 이럴 때 고집이야. 또 나는 무조건 남을 도와주기만 하는 존재라난 남보다 잘났다. 헤라님도 나보다 못하니까 꺾으라고. 나한테 와서. 미량박시지. <웃음> 미량박시는 둘 중에 하나야. 무조건 내가 위에 있어. 자기는 이미 신이야. 돌을 닦을 필요가 없어. 너무 잘나셔서. 틀린 적도 없고 모든 게 내가 맞다. 이게 분명히 속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또 속에 뭐가 있어? 나는 무조건 틀렸다. 두 개가 같이 있지 그렇지 근데 어떤 게 위에 있느냐. 저 x 는 내가 무조건 틀렸다가 위에 올라가 있는데 속에 그래서 뭐가 있어? 고집이 그 내가 무조건 맞았다가 있어. 대부분의 미란 번지 아가는 대부분 위에 뭐가 와 있어? 내가 무조건 맞다가 있어 그 밑에는 무조건 틀렸다가 있지 하는 일마다 다 틀려 그랬어 두 개를 쓸줄 알아야 돼 근데 하나를 붙잡고서 제대로 못쓸때그 마음을 인정 안할때 잘못 판단하고 잘못 쓰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못 봐서 이해됩니까? 네. 이러지 여러분 지금 될듯말듯 <웃음> 이게 되게 어려운 강의예요. 마음고부가 아주아주 깊이 되지 않으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하지만 자꾸 듣다 보면 알아듣지요 고집을 인정하는 거야. 다 맞는다는, 내가 다 맞는다는 마음도, 내가 다 틀렸다는 마음도 둘다 인정할 때 고집이 내려가. 근데 하나를 붙잡을 때 그게 엄청난 고집이 돼서 나는 다 맞고 너는 다 틀렸다거나 너는 다 틀리고 내가 다 맞다거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이 무섭다고 인정을 했대. 틀렸다, 맞았다, 옳다, 그르다. 내가 잘한다, 내가 못한다를. 분별심이 아주 세지는 거지. 그런데 이중성이. 그래서 이 강의는 되게 어려우니까 가끔 아무 공부 본격적으로 안 하고 얼마 공부 안한 건데 특히 초창자들이 들어와서 내 강의를 듣고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 당연히 어렵죠. 이건 수행을 몇 년을 해도 어려운 거니까 조급하게 그렇게 다꼭고 머리로 알려고 하지 말고 자꾸 뭉추부터 해야 돼. 그런 그리고 예전에 제 초창기 강의부터 하나씩 들어야 돼. 수천 개가 있어요. 그걸 두고 하나씩 이해해오면 요거는 지금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듣는 강의고 음.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도 아리까리하고 헷갈리고 현실에서 딱 올라오면 못 알아차려서 놓치잖아 직계 제자도 놓치는 어려운 마음이니까 요 마음을 제일 많이 버리죠, 여러분이. 제일 수치당할까봐 두렵고, 제일 아프고, 제일 인정하기, 보기 어려운 마음이라,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조급해 하지 말고 강의를 반복해 듣고, 예전 강의도 고집 강의를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런 강의, 예전 강의, 좀 찾아 듣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공부 될 거예요. 그리고, 몸 치유 많이 해야 돼. 서경 갤러리, 많이 가서 그림, 명체 그림 많이 보고, 제보 듣고, 또 여기, 지금, 전시회 중이니까, 전시회 오셔서, 여기서 에너지 느끼고 몸치고 많이 하시고 어, 이러면서 1년, 2년, 3년 적어도 도을 닦았다 라고 10년은 해야 아, 조금 이제 마음을 안다 이렇게 안다고도 못해 이제 조금 입문했구나 이렇게 보는 게이 도예요 제가 18년째인데 지금도 하산을 못하고 닦고 있잖아 여기서 여러분과 또 닦고 있고 그렇죠? 어, 어제 저녁에도 세당에그 고집이 올라온건데 계속 제자들이 보여주는 거야. 그게 다내 안에 있는 마음이 밖에 보여지는 거니까, 그쵸? 제 고집을 또 보고 청산하는. 그게 인간, 우리 국민의 집단 무의식 속에, 여당, 야당의 고집. 그, 우 국자파의 고집 아닙니까? 정치권의 고집. 그래서 그거 또 어제 청산했어. 여러분 속에 있는 고집을 인정해서, 대신에, 미량 박씨 아가들아, 아주 희소식이야. 고집이 셀수록 어때? 그걸 인정하고 나서, 추진력이 엄청 세겠지? 절대 물러서지 않고 이 맞는다는, 확신으로 추진하겠지 그치? 음.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면 저는 미란확실를 이긴 고집이에요 <웃음> 얼마나 세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고집이 얼마나 세면 그런 온갖 욕을 처먹고 쌍욕을 들어요 내가 미디한유쇼할때 내가 뭐가 부족해서 쌍욕을 듣고 음, 미디한유쇼 촬영을 하겠어 내가 사람 나를 사랑 안 해줄, 해줄 사람이 얼마나 많고 내 사랑을 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어? 행복하게 얼마든지 살수 있어 그치? 돈이 없어 뭐가 없어 집이 없어. 근데 어왜 위대한 가끔은 돈 벌려 고 그러는 줄 알아? 웃기고 있네. 돈은 충분하고 나는 알아요. 돈이 죽을 때까지 항상 필요한 만큼 딱딱 온다는 거. 돈의 주인은 안 돼. 너무 많이 가져고 거친 마음스러운 게 돈이야. 내가 맨날 돈만 보면 되겠어? 여러분 이쁜 귀여운 제자들고 마음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많이도 안 오고 그렇다고 조금도 안 오고 딱딱 맡기오게되는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쵸? 난 인기라 명예도 귀찮은 사람이야. 여러분한테 너무 인기 많아서 어때? 힘들지? 에라님 나만 보면 그치? 길거리에서도 어제 막다앉고 사진을 막 식당에서 계속 찍고 응? 별로 뭐 존경받고 싶지도 않아. 너무 그건 힘든 일이야. 내가 부자유하고 그쵸? 그래서 그런 필요 없어. 응. 왜 이걸 할까? 이 마음 세상에 이걸 알려주고 가는 게내 사명임을 알았어요. 온통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서 이 세상이 미움 이 세상이 되고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프고 우리 한민족이 이렇게 분열하고 이걸 안았어 그러려면 세상이 다 아니라고 해 근데 나 혼자 왔다고 하려면 얼마나 고집이 있어야 돼? 엄청난 고집이죠 보통 무서워서 이걸 못하지 남이 다 틀렸다고 하는 거를 혼자 말하는 건 보통 용기가 아닌 거야 보통 신념이 아닌 거야 그렇죠막 미움받고 이해하지 못하면 에고들은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이런 에고는 굉장히 지성미가 있고 굉장히 인격이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해요. 보통은 배우려고 안 해. 뭐라고 하냐면 너 틀렸어. 이상한 애네 너. 너가 모르지? 쟤 미친 애야. 정신이 이상한 애야.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그걸 나이관념 갖고 내가 지금 몇 살인데 니가날 가르치니? 이렇게 받아들여. 모르면 배우는 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저는 나이 50 넘었는데 20살짜리 아기들도 나보다 많이 알면 배워 그게 행복이고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지 뭐가 자랑입니까 나이 들어서 배우지도 못하면서 그 어떤 분은 또 어제 댓글 보니까 이래 이 아줌마는 멀쩡한 것 같기도 하다가 안 멀쩡한 것 같기도 하다가 곤란스러운 아줌마야 그렇지 애고눈에 보면 내가 틀린말 없잖아 딱딱 얘기하는데 마음으로 얘기하니까 그렇잖아 자기가 이해 못할 때는 안 멀쩡해 자기가 이해되는 건 멀쩡해 그리고 정신이 이상한 거같질 않아 하지만 너무나 무거워하고 어떻게 보면 남들이 안 하는 그렇잖아 남들은 돈 되는 거 하고 인기 있고 어? 굉장히 사랑받는 쪽으로 가는데 욕을 먹으면서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해 어떻게 알겠어요 봉황의 뜻을 잠새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 박사님의 뜻을 꼬맹이가 그거 같은 거지. 의식 수준이 다르니까 엄청난 신념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깃발을 든 거야. 그래서 처음에 이 저항을 돌파할 때 수치나마 돌파하고 있는 거죠. 고집은 필요해. 그래서 미량박시 아가들이 공부가 돼서 그 고집을 딱 쓰게 되면 엄청 큰 일도 하는데 그 워낙 세니까 나한테도 고집을 그려요 덤비고 죽을 줄 알아. 죽일 줄 알아라. 알겠냐? 여기 박, 박, 은 없어? 아주 도아가내 손에 죽어야 된다. 고집 부리면 죽일 것이다. <웃음> 자. 자, 여러분, 오늘 고집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자기 고집이 세서 싫다는 분들, 고집을 인정하며 쓸데없는 똑고집을 부리지 않고, 저처럼 건설적이고 사명감을 알게 되고, 추진력이 생기고 세상이 다 부정해도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추진해서 세상이 도움주는 삶을 살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야.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는 부리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봐. 사람들이 너 고집 더럽게 너는 또 고집이야. 막 이렇게 얘기 들었으면 아 내가 세구나. 하면서 그 마음을 안 보고 버린 두렵다고 수치스럽다고 버린 가해자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